마치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 말과 행동이 완전한 인물을 만든다. 말은 유창하게 행동은 성실하게 해야 한다 전자는 머리의 완벽함을 후자는 마음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 둘은 탁월한 영혼에서 비롯된다. 말은 행동의 그늘이다. 말은 여성적이요. 행동은 남성적이다. 내가 명예로워지는 편이 남을 명예롭게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다. 행동은 삶의 본질이고 말은 거기에 더해지는 장신구다. 탁월한 행동은 멸하지 않지만 탁월한 언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행동은 생각의 열매다. 그러니 현명하게 생각했다면 행동도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때는 제대로 말할 줄 아는 것이 기술 중의 기술로 여겨졌다. 지금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예측 능력도 필요하다. 착각이 산산조각 나서 괴로워질 소지가 있는 분야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의도를 간파하는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 가장 알고 싶은 진실일수록 절반밖에 드러나지 않는다. 주의 깊은 자들만이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한다. 그들은 유쾌한 일 앞에서는 늘 신뢰의 곱비를 바짝 당기지만 불쾌한 일 앞에서는 항상 박차를 가한다. 제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의가 없으면 모든 것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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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우아한 언행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사 버린다. 매력적인 태도야말로